사랑이 많으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헌신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만물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셔서 우리 남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기하고 복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관과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기한 자로 교회와 성도들에겐 믿음의 동반자로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남전도의 회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가정에서는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절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험한 시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머리 숙여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마음에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헌신의 기쁨을 깨달아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닮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